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김유정 생일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축하합니다. 자부끄세요자부끄요자자 호. 자, 자, 자 감사합니다. 자, 어. 아, 자 우리 한마디 우리 어, 아, 네. 간략하게. 네. 나이 먹고 케이크 가니까 되게 네. <웃음> 예, 이거 자, 르셔야죠 예, 자르셔야죠. 예. 혹시 아, 네. 예. 커시트예 네. 네. 네. 네. 네. 아, 그럼요. 아유. 아유 아, 차, 축하드립니다, 이게. 아, 이 나이... <웃음> 축하바람이... 이게 뭐야? 서른 세 살이야? 뭐야 이거? 마... 뭐야 이거? 50, 50세 살이야? 나 마흔 세살 아니. 야, 아니. 50세 살입니다. 만드르네요. 42살. 아, 정말 축하드려요. 네. 예. 올해 예. 예. 좋은 사람 만나 가새출발해 그러니까. 아유. 아유. <웃음> <우리 벌써 웃음> 안 만나 봤는데. <웃음> 아, 김현형이온 지도 어, 거의 뭐 2년 됐잖아, 년년 어, 됐는데 정말 축하드려요. 예. 다음에 네. 저희 때 맛있는 거.